이몇 번이에요? 442 곡. 1번. 나는 트리퍼 좋아합니다. 뭐를 좋아한다고요? 포인, 인기 오픈 에어 r 야외에서 모든 걸 좋아합니다. 그리고 뭐보다 오! 야! 델이 안 나왔어요. 델이 아닙니다. 델이 아니에요. 왜요? 뭐, 뭐, 보다라는 뜻인데, 툭 썼습니다. 여기 이제 전체 전시차 나오고, 전체 목적을 써줄 때 중요한 게 있어요. 뭐예요? A와 같은 구조가 나와야 된다. 어찌됐든. 뭐가 나오든 같은 구조를 써줘야 되니까 무조건 보기 시작해요. 그치? e 리 d i n g in t h r l d 자, 뭐로? 동명적으로 써줬지? 그치? 이렇게. 자, 됐네요, 그면 같이 오기 자 일단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전치사 투가 나와 있는 다시 말하면 전치사 투가 나와 있는 전치사들을 동반한 동사부하 가고 있는데 이거 알아둬야 돼 여기 뭐가 나온 거예요? 이거 리퍼 여기 뭐가 나온 거야? 목적어와 목적어 투 여기 뭐 나왔어? 투가 나왔어 중요한 전이사입니다 아. 해석 어떻게요? 나는 오픈 에어니까 야외에서 노는 걸 좋아 신뢰에서 책을 읽는 것보다 더. 그지 어. 자, 이제 문제는, 자, 뜻은 우리가 해야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A를 뭐 하다, 더 좋아하다, 즉, 선호하다. 이렇게 쓸수 있어요. B보다, B보다. 이렇게 쓰면 돼요. 그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? a 랑 B하고 국구조나가는걸 격렬구조라고 얘기한다. 격렬구조. 근데 만약에 이건 뭐떨래 이러면? 써봐. I prefer. 플레이 품정상을 바꿨어요.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다. 인디오픈. 어느 모 고등학교에 주관식 서술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. 예. 어. 나의 공간드어왔어이게 이렇게 썼어요. 왜? 윈도우 월 이렇게 써놨어.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? 치가 아니라는 얘기죠? 이렇게 쓰면, 투정사가 나왔어요. 투는 생략된, 여기 비가 나온 거예요. 투가 생략된다고, 이게 생략될 수 있어. 반복하니까. 그래서, u to read in the w o r 생략된, read in the w o r 여기 그럼 뭐가 돼? 비가 되겠지. 그럼 이것도 혹시 무슨 구조야? 어, 병력구조로 나온 거 맞아. 구조도 같이 됐어. 그러니까, 목적을, 프리퍼인 목적을 동명사를 썼던 것을, 뭐로 바꾼 거냐면, 투부정사 바꾼 거잖아요, 지금. 이렇게. 그죠? 이럴때는 툴을못쓴니다 반복되잖아요. 툴을못쓴다는얘기예요뭘쓸것같아 알아둬. rather than. rather t h 그죠? b 보다 A를 더 좋아해서 같은 뜻으로 쓰여게